나이스. Nice. 어, 여기는요? 경북 상주에 있는 뉴 스프링빌 ECC에요. 로즈파크라고 하는 파스리장이고요 여기는 나인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중 15,000원이라는 가격으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파스리장입니다. 관리도 되게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와봤는데요. 여기는 과연 어떨지 저랑 같이 한번 돌아보실게요. 최대 거리는 120m 짜리 홀이 하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1m 안짝에 그런 거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는 무난하게 이렇게 경사가 그렇게 막 많이 있지는 않고 무난한 그런 코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지 한번 저랑 같이 가보시고요. 떨어 주세요. 자 여기는 경북에 있는 뉴스프링글 e c c 에요 여기 연습장인가봐 여기는 1번 월 고샷 1 1 0 m 어 여기도 티박스 되게 깔끔하네 코스는 내리막 티박스가 살짝 어, 오르막에 있어서 언덕에 있어서 코스가 이제 티박스 앞쪽으로는 오르막이네요 110이 좀 넘어가요. 우쌰 어, 아, 팁박스가 세개네 방금 친다, 이제 블루, 그리고 화이트. 화이트는 90미터. 레이디까지 있네요. 확실히 정겨울 안에 있는 데라서. 퍼스리가 나름 구색을 좀 갖추고 있네. 음. 잔디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디봇이 좀 있긴 하네. 중간에 거리 표시, 거리목도 있어요. 어, 그래? 여기는 이렇게 공이 맞고, 우측은 내려오겠다. 그물망을다 이렇게 해놔서. 오! 오, 그린 좋은데? 오, 진짜? 오, 여치도 깨끗하고. 아, 이런데 살짝, 이런데가 살짝 조금 지저는데 그린 상태는 진짜 좋네요. 오, 그 진짜 그린 빠르다. 오. 피드 어떤 가요？아, 거 기가 엣지 였 구나. 와우, 오, 이 번호 80m 어, 여 기도 티박 스가 하나, 그리고, 둘 이렇게 있 어요. 여기는 화이트랑 레이디 같이 있네 어, 뒤쪽은 80m, 앞쪽은 69m예요 버스는 내리막이고 어, 앞에 어, 되게 조경으로 장애물 <웃음> 이렇게 뭘 예쁘게 꾸며놓으셨어요 아무튼 다른 장애물은 없고요 그림만 딱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그린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 그린 뒤쪽으로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관리가 아무래도 전교를 안에 있는 데라서 상당히 괜찮네요. 쿠션 그린이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기에도 되게 좋다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아 가비 나이스 아 여기도 없네 자3 번호는 티박스 하나 6 6 m 예요 3번으로는 티파스가 하나예요 어, 드디어 앞뒤을 처음 봐. 그스는 오르막이고요 오르막 경사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나이스. 정교울 안에 있는 파스리장이라서. 관리가 상당히 되게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가격도 되게 착해요 15,000원 평일에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좋은 게 1인 플레이도 돼요 4번은 어, 3번을 쪽으로 다시 이렇게 신바, 3번을 티박스 쪽으로 가시다 보면 이렇게 4번을 가는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그래도 가는 길목을 잘 만들어놨어 미끄럽지 않게 고무 매트를 다깔아놓같어요 자분울이 120m 입니다 블루티가 1 2 0 그리고 저 앞에 화이트 그리고 레이디 같이 있죠 여기는 오르막 코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린이 이렇게 있습니다 코스가 1 2 0이경사 때문에 좀더 되고요 디 컨디션은 썩 그렇게 막 엄청 좋은 건 아닌데 그린이 괜찮네요 여기. 가격도 비싸지 않고 난 여기 많이 떨어지죠 응 맞아 여기는 73m 병사 11좀 오르막 경사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이런 데는 사분으로 조금 흙이 좀 많다. 낙엽을 좀 치워줬으면 좋겠네. 아하하! 낙엽! <웃음> 커션. 어선디 상태가 아까보다 훨씬 낮았네 후반 데니까 아까 1, 2, 3, 4번까지는 특히 4번이 조금 이 잔디 컨디션이 별로였거든요. 근데 5번으로는 그래도 괜찮네. 아 어, 그린 상태 진짜 좋다. 2번 홀은 7 4 m 여기도 티박스 두개에요 뒤에 이렇게 멋있게 블루틱 있고 앞쪽으로 화이트랑 레이디 있습니다 코스는 이제 티박스가 좀 위에 있기 때문에 어, 좀느리막처럼 느껴지는데 코스는 아래는 그냥 평지구요 여기서 만약에 치시게 되면 그냥 평지로 보시면 돼요 그린 좌측으로 펑커가 있습니다 뭐야? 가 조금 불안정한 것 같아 굿셔 나이스 벙커 괜찮아 보이는데? 아닌가? 좀 딱딱해 보이나? 나이스 6번월도 그린 상태가 네. 좋네요 보이시죠? 그린 진짜 좋아 그린 상태 그그그그 피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린 스피드 어느 정도인가 빠르죠 나이스 자7번7번을로 주말에는 그래도 대기가 있나 보다. 대기산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수분은8 0 m 예요 화이트 레이디는 74m. 어, 살짝 오르막 경사가 있는데, 그래도 거의 평지로 보셔도 무난합니다. 여기는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힘든 코스는 아닌 것 같아. 뒤쪽에 벙커인가 저게? 길인가? 뭐가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잘 안보여 보이시죠? 이렇게 경사가 화면으로 볼 때는 조금 있어보이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쇼 8번홀 그린도 역시 나 상태 좋네요. 아, 뒤쪽에 펑크였어 하얀 거, 응. 하얀 거 뭐, 그게 펑크였네 저건 뭐지? 저건, 저것도 펑크인가 그래도 전체적인 관리가 그래도 나쁘지 않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일단 산 속에 이렇게 있어서 너무 좋다.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배경 보세요, 풍경. 너무 좋아. 자, 8번홀은. 82m. 여기도 2박스가 두개가 있네요. 앞쪽은 73m에요. 어, 세개네세개가 있고, 헤자드를 기준으로 이제 헤자드가 그러니까 그린 앞쪽에 헤자드가 있어서 헤자드 옆에 우측에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림만 보고 올리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추워서 뭔가 다 죽은 것 같아. 체력이 소진되면서 급격하게 말씀이 줄어드셨네요. 자, 막르는 블루티는 81m 아니 죄다 80m로 써놨는데 80이 아니야 그리고 앞에는 61m 여기도 병사는 거의 없는 그런 심심한 코스예요 마지막 번홀도 디봇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정도면 뭐 잔디 컨디션 보다는 그린 상태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 평일에 와서 그런지 되게 한가해요 정교월 안에 있는 파스트리장은 대체적으로 되게 한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도 나쁘지 않게 잘 되어있는데 음, 되게 한가해요 왜 사람 없지 싶을 정도로 되게 한가하고 그리고 그린이 일단 진짜 좋아요 그린 스피드가 2.6? 7?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되게 빠르고 되게 좋고요. 어, 잔디 컨디션은 그냥 뭐, 한 4월 정도까지는 디봇이 좀 많고, 5월부터는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어, 이동하실 때 이렇게 매트를 깔아놓는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박스 상태라든지, 그리고 뭐, 거리목 표시해놓은 거, 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정교라 안에 있는 파스리장이라서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되게 좀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조개이나 다른 부분들도 조금 고급스럽게 좀 해놓은 게 티가 나요. 아무래도 이제 뉴 스프링빌이라는 그런 메인 밸류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15,000원이라는 가격도 어, 상당히 싸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